오늘은 세탁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탁기, 미니 세탁기라는 거고요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들이에요 이걸 왜 들고 들어왔냐 저희 캠핑카 업체랑 고객 몇 분께서 캠핑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캠핑카에 들어갈 만한 거를 샘플을 몇 종류를 들어와 봤습니다. 뭐 이런 것도 들어왔어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너무 크죠? 높이가 높아요. 얘는 퇴출 성능이 더 좋아도 퇴출 크기가 크니까 그리고 더큰 것도 있는데 걔도 박스 까고 다시 포장을 했고요.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두 개. 얘는 제일 작은 거. 미니 세탁기 중에 제일 작은 거. 얘는 얘보단 조금 커요. 그래도 가전제품처럼 뭐 탈수 성능은 별로예요. 그런데 세탁은 그나마 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범을 보여 볼게요. 보시면 3분 있는 쪽이 탈수 세탁인데요. 중국말 읽기 어렵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시간이 탈수다, 긴 시간이 세탁이다. 그럼 세탁 한번 보실까요? 세탁은 어느 정도 됩니다. 잠깐 끄고 이쪽도 옮겨 놓아 가지고 여기는 이쪽이 세탁 이쪽이 탈수예요 이렇게 끄는거 성능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탈수를 하려면 탈수조가 따로 있어요 탈수조가 따로 있어가지고 장착을 해야되는데 장착이 잘안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냐면 요령은 손으로 잡고 탈수를 탈수하는 거를 한번 볼까요 애충 손으로 짜가지고 넣고 이거 안해도 될것 같아요 탈수 요정도 됩니다 탈수 성능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요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속옷, 속옷이나 양말 빠는 용도로 쓰시고 탈수는 그냥 손으로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 세탁기는 청바지 같은 경우는 두 벌은 안 돼요. 한 벌, 청바지 한벌 위에 이런 런 티셔츠라고 하나 이런 건세벌 정도. 그리고 뭐 속옷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많이 넣을 수 있고요. 제가 업체에 물어봤더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이 얼마나 조금 들어가냐 하더라고요. 얘는 가득 채웠을 때 물이 21리터 들어갑니다. 세탁 용량은 3kg. 그리고 21그 가득 채우진 않으니까 보통 15리터 정도면 은 세탁을 할수 있고요. 속옷세탁. 얘는 얘보다 더 작아요. 얘는 물이 17,8리터 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뭐물한 3분의 2채우면1 3 4터 정도 될것 같아요. 그정도를스탠을할수 있고요. 얘는 빨래 최대 용량이 2kg, 얘는 3kg. 그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 높이, 제일 중요한 게 높이 같아요. 높이는 두 제품 다 동일합니다. 바닥에서부터 44cm, 44cm.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34, 가, 같을 것 같은데요, 34 똑같아요. 34cm. 얘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오, 30cm 나와요. 30cm. 이 길이는 32cm, 넉넉하게 33cm가 나옵니다. 가격은 얘가 훨씬 저렴합니다. 얘는 얘보다 한 2만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좋아보이진 않지만 몇몇 업체와 고객들의 요청으로 세탁기를 들어와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거 솔직히 저희가 판매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왜냐면 탈수가 안되잖아요 탈수가 네. 그만큼 기대했던 그만큼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화면 저희가 뭐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몇몇 고객분께서 요청해서 한번 샘플로 들여와본 초미니 세탁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수 안됩니다. 그냥 속옷, 양말빨래 정도로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굳이 굳이 캠핑카에 요만한 세탁기를 가지고 다니느니 그 동전세탁기, 동전세탁방, 뭐라고 불러내 정확히 세탁방? 코인 아, 빨래방, 코인 빨래방. 네,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나 해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봐요. 여러분들 반응 보려고요. 야, 저는 이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에 막 대박 꼭 필요한 제품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상, 캠핑카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미니 세탁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